하, 오, 뭐, 나, 넷. 기쁜 걸 바라고 찍는 게 아니라 하루 먹는 어나 <웃음> 어, 먹었다. 이렇게 먹었다. 지금 어, 불채국수로따아뽑아가지고좀분 좋지 않아요? 어, 좀 괜찮아진거 같아 오늘 아침 간단하게 예, 라면이랑 엄마랑 먹고 싶 어, 너무 먹고 싶었어 아픈 동안 네. 들어갑니다 네. 그래서 방이좋네요 아, 블로우 마무리로 덮습니다. 자 오늘도 신나게 금요일 예. 해 봅시다. 오늘은 대전을 가야돼요더 가야되고 가기전에 타원에서 육동 처리하고 슬퍼에 나오는 머리를 안걸렸습니 очку o p e 창원에서 일을 끝내고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학기는 끝났는데 어, 날씨가 벌써 어두워졌네 아, 독일의 성주 휴대소입니다 아, 들려가지고 뭔가 먹고, 먹고 할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서 루티번 루티번을 간단하게 먹고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빵은 배가 안차기 때문에 두 개를 했죠. 네. 네, 대학원 때문에. 자, 네. 자쨌 계속 끝났으니까, 자, 저녁을 못 먹었잖아요. 그래서 저녁을 일단 가는 길에 먹으려고 합니다. 좀 있으면, 뭐해? 아니, 그러니까, 하게 되면 유인큐가 된다고. 게 되면, 안 그러게. <웃음> 네, 네, 이어게 난비 난비 오이이 가자. 나 네, 삼촌 가게 지금 만두가 떨어져가지고. <웃음> 네? 언제? <웃음> 아, 김 오늘 많이 안 나왔어요. 집에 갑니다! <웃음> 가는 길에 못 먹었어요. 오, 맛있겠다~ 날씨 개 춥네. 핸드폰 소리하러 가고 있습니다. 와이프가 왜이러지? 하나 둘셋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전... 하나 둘셋 아,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잘 되나? 이제? 어, 친구들 만나러 부산 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거지? 영상. 어쨌든 영상을 찍어야지. 이러고요. <웃음> <웃음> 된게 갤럭시 S9 플러스인데, 어, 아빠 핸드폰 바꾸러 갔다가 저도 바꾸게 됐네요. 무엇? <웃음> 맛있어. 나물녀을좀더 넣을 걸 그랬다.